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 수면이라고 하는 부분, 잘 먹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호흡은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많은 중에 걱정하지 않은 어, 공기의 필요성을 잘못 느낀 것처럼 호흡에 대해서 걱정 하지 않는데 잘 때는 이 호흡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그 호흡의 문제가 나타나면 제일 문제가 산소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죠. 숨이 제대로 못 쉬어지면 그 다음에 수면이 제대로 안돼서 생기는 어, 자다가 중간중간 계속 깨기 때문에 수면이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이때는 가장 뭐가 문제냐면 호르몬의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잘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깨어났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교란이 생겨 혼란이 생겨서 호르몬이 뒤집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갱년기 넘어가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데 여기에 수면 모흡증, 코골이까지 겹쳐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이 수면에 대한 문제죠. 수면을 관장하는 거는, 이, 바로,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뇌 중앙에 위치한 이 시상하부란 기관에서 수면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를, 그러니까 그 동물 실험할 때, 개 실험하는데 시상하부를 제거를 했더니, 얘는 잠을, 10매치인가를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거든요. 이처럼, 이 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곳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관장하는데, 어, 그거는 수면에 대한 문제고, 이 호흡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호흡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 그리고 코골이 하면, 혀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 왜? 혀가 어째서?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골이는 혀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말이 자나 깨나 혀조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잘 때는, 낮에 깨었을 때는 이 혀를 잘못 눌려서 서로 화를 입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때는, 그러니까 이혀 잘못 눌려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지만 이잘 때는 이 혀가 내 목구멍을 막아버리면 실제로 죽기도 하거든요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거예요 자다가 숨이 막혀버리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뭐냐면요 코골이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후리는 어디서 날까 해보면 호가 여기가 떨리는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떨리지 이 목구멍 이 내시경 이렇게 집어넣어서 봤더니 따라 다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소리가 여기서 떨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코에서 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서울대병원에서 무환자들을 그 CT를 찍는 거예요. 10초 간격으로 계속 찍어 가지고 이게 이어붙이니까 동영상이 되는 건데 어디가 막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이 목젖이 처음에 이렇게 늘어지다가 혀가 이게 혀거든요 이 혀가 힘머리가 풀리면서 슥늘어지 여기를 탁 막습니다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그 그림처럼 시, 실제로도 그럴까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여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상황을 보이죠 자 어떤 문제들이냐 어, 단순하게, 뭐, 몇년 그, 추적 관찰을 한게 아니고, 어, 20년, 30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이처럼 많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심방제동 이런 관상동맥 협신증,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밀접하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밝혀지는 거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 특히, 이 심장 발작이, 어, 어떨,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추적 관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치료를 한 사람들이에요. 코골이 환자인데, 무흡증 환자인데,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어, 노화에 의해서, 뭐, 기능이 떨어진 건 당연한데, 이거는 무흡증 환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화, 어, 이, 수면, 아, 심혈관계 질환의이 발병률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평균 9년이 되니까 급격하게 이 질환의 유방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 누적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병들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이나 지금 뭐별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 산소 부족한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병으로 확 나타나 버리는 게이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어 굉장히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각가지 질병들이 다 나타난 다음에 그때서 하려면 정상으로 회복시키기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이런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내가 큰 문제가 생겨서 하기 전에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